네,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애국TV 편집자 어,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님 패널을 편집자, 신동구 제독의 실제 이야기 동물도 또, 또, 또 시간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나오시죠? 네, 예, 예. 안녕하세요. 계속.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예. 감기 걸렸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잘안 나는데. 지금 근데 이 지금 뭐 멍텅구리 뭐라고 또 욕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욕을 먹었다면서요, 김정은한테요? 아, 그게 지금 뭐제 북한이 평양 방송에서. 예, 예. 어제예요, 어제. 아...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한것 같아요. 저 완전히 그뭐저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예예. 남조선 당국, 그러니까 남조선 당국 은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예예. 우리 저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고 아... 그랬거요 그래서 그 동창리에서 왜저 7일에 이어서 13일 또 중단 시험했다고 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런데 15일날 그 청와대는 뭐저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날 바... 그 조용히 있었어요. nsc 그 예예. 대의도 소집 안 하고, 대통령도 아무 말도 <웃음> 예. 없고, 그 근데 부, 북한에서 평양 방송으로 그냥 때려버린 거야. 음. 뭐라고 그러냐면, 난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어, 당국자 등으로 칭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집만 일삼고 있다. 아, 무슨 망신입니까? <웃음> 망신, 망신, 띠, 그게, 이게 대통령이 망신이 나면 사실 국민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이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완전 국민 자부, 자부심을 가지고 바닥에 쳐박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아니, 멍텅구리가 뭐예요? 평화를 구구한다 이게.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기, 얘기, 에 대해서도, 네. 이런 막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비굴한 침묵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웃음>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 빌부터, 네. 관계 개선과 또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예. 평화를 구걸한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웃음> 열을 올렸지만 실제로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 예. 악화됐다 예. 근데 이게 왜 이게, 이게, 이게 웃기는 얘기냐면 이게 저 문재인 대통령요 얼마 전에 예. 언제냐면 은 지난 11월 11일 한달 전에요 예. 임기 전반기가 넘어가면서 그 예. 수석보좌관 회의 때 예. 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에이. 이렇게 자평을 했거든요 예예. 그리고 그그 그 일주일 약 후에 국민과의 대화를 어, 했잖아요 기자쇼를 그 예. 이때 제임중 기자들이 물으니까 가장 에이. 잘한 것이 남북관계다 예. 굉장히 자기가 보람을 느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뭐라 하냐면 정세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된 것이 아니냐 더욱 악화됐다 이 때문에 에이. 문재인 문성구이 당신 때문에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김정은이를 찾하고 믿고 말에 괜찮은 놈이라고 그렇게 죽기 쉬어고 2년 내내 국민들한테 평화가 다온 것이냐 전혀 이건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 상대방한테 완전히 그냥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어치기당한 어버,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마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굴한 거죠. 예, 예.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가 1년 내에 완료된다. 예? 그, 그 평화다 왔다. 그 다음에 남북 뭐 평화를 하면서, 저 남북 경제협력, 이걸 막 그냥, 그, 김치, 김치국을 마셨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 잔뜩 부품 내를놨고 그거를 또해서 지지율도 굉장히 끌어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인 거야. 아... 완전 사달에 난 거예요, 한마디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 그러니까 이게 저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북한이라도 좀 조용히 있으면, 예. 계속 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북한에서 완전 반대로 이야기 하거든요. 예. 문재인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음. 북한에도 핑계를 못 대고, 미국도 핑계도 못, 대고. 미, 미국도 지금 뭐 <웃음> 완전 거짓말쟁이 정권으로 되게 낙인 찍겠다 그러더군요. 낙인, 낙인 찍어요 예. 그래가지고 믿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웃음> 북한, 미국 양쪽에서 투명 인간 취급받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청와대에서는 워낙 그동안 한 거짓말을 음.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음.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하고 하다가, 현재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음. 거짓말 하나만 했을 때, 정직하게, 아, 사실은 그때는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사실은 속였다 그래서 딱 정리가 되고 말이죠. 정직하게 다시 정도로 이게 정책을 펼수 있는데, 예. 그 거짓말 한, 걸또 감추고 또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예. 또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그 이래 하다 보니까, 음. 2년 내내 거짓말로 이런 정권이 유지하다 음. 보니까요. 수습이 안 되는 거야. 무엇에서부터 거짓말이 출발하고 어떻게 돼, 얽혀가지고 이게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예. 자기들도 이걸 저 헷갈려서 못해요. 음. 그 속수무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수습이 안 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웃음> 그... 아, 그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거짓말 그 했다. 예. 용수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 용서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지금? 예. 2년 내내 그렇게 국민들 그 피곤하게, 나라는 나라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예. 외교는 외교대로 외교대로 말이죠. 모든 분야가 그냥 이게, 저, 어, 어, 내려앉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예. 아, 미안하다. 그녀 말해서 죄송합니다. 무관가고서해 줍니까? 예. 그동안 피해를 우리 다 입을 뻔 했는데.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 탄핵 사유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100배가 넘는데 100배가. 1 0배 얘기했다면 무슨 10배냐. 100배가 넘는데요.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만 해도. 예. 근데 이제 야당이 약하니까. 예. 특히 제일야당이 예. 저까지는 탄핵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미, 저 민주당 쪽에서 뭐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저. 자유한국당처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두명이 소위 배신을 때려가지고, 박근혜 그래. 탄핵에 탄 찬성하는 바람에 탄핵이 가결된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렇죠. 그래.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에 그런 사람이 배신자가 나가지고, 하, 하면은 가능해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탄핵이 이게 국회에서 법 절차를 따졌을 때, 거의 그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모습 배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넘치는데도 탄핵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계속 하는 건 무슨 뭐 공수처법이니, 연동행 비례대표지 이거 패스트트랙그로 국회에서 오늘 뭐 강행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뭐 국회까지 자유시민들이 막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뭐 아들한테 뭐 국회의원 자리까지 세습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뭐 보도가 많이 되더군요. 근데 예. 아들 오늘은 뭐상견안 한다 하는 예. 얘기를 했인데 뭐 하여튼,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정부에 정부 여당에게 문제 정권에 불리한 이게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걸 전부 예. 공소처를빼들리고 예. 그럼 자기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예. 범 여권 있잖아요, 뭐 예. 정의당을 포함해서 예. 이걸 다 합치면은 가방수가 넘어서 정국을 예. 주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고집하고 밀어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법치, 예. 기본 정신,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니까 아주 한심한 음. 심각한 이것이 저, 저 의식이라니까요 예. 왜뭐면자유들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 잘못해가지고 가반을 잃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예. 다시 정권이 교체돼서 그 대한세력이 또 통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가반을 잃더라도 정권의 주도권을 범여권 있잖아요. 예. 비, 윤동행 비례대표죠. 비례대표 그거를 군소 야당, 어, 정당에 표를 몰아줘가지고. 예. 거기서 의석을 늘려서 가만을 합쳐서 넘겨서 전국을 주도하겠다. 음. 이 계산이 뭐여있는데 예. 그거 아주 꼼수죠. 그리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세계 유도상. 예. 음. 네? 그런 무리한 것을 지금 또 부리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택도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거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빨리, 이실축하고 제가 틀면 하얘버리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끝난다니까요. 네? 나는 저쪽에 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김동길 박사이잖아요. 저가르켰고 예. 종료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그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예. 취임, 저, 저, 일성으로 그랬어요. 응. 제발 자, 노무현처럼 자살하지 말라. 응. 자살하지 말라. 예. 네. 난 그게 현실이 될거 겁나요. 응. 그, 그니까 지금 뭐, 그때도 북한에 자기 나이도 속여가지고 그그 그그 북한에 있는 이모 만나러 문재인 대통령이 간거 아닙니까? 그그 그 비서관일 때, 청와대 비서관일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북한에 올라가면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상접대 받고 뭐 그런 거 사진 찍고 한다고 하면은뭐 약점이 잡혔으니까 어, 그게 이런, 거, 이런 거 아닌가 뭐. 아니요, 워낙 워낙 예. 거짓말을 예. 정말 입에 달고 김정은이가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미국 백악가안 보고 보자존볼턴니 그런 이야기를 표현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입술을 떼는 순간 거짓말 시작이다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시세들을 하는 거 보면요 대수롭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게 사실 습관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어? 괜찮네 괜찮나 하다 보면 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격이 형성 돼버려요 예. 거짓말하고 아주 위선적인 인격이 형성 되는데 음. 어릴 때 반대로 거짓말을 하면 다들 혼이 났다 이거야 예. 응? 그럼 절대 거짓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서라도 거짓말로 인한 자기가 그 피해가 들어오서라도 거짓말을 못 해요 음. 그럼 그게 계속 반복되면 또 습관이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인격 형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분들 예.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조국 조국도 그렇고 뭐 하여튼 지금 이쪽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 윤리개념, 도덕개념 이런 거는 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뇌물, 뭐그 유재순과 그 사람은 뭐 뇌물 이것저것 진짜 지저분하게 말 받아먹었지 말고 아유, 그 어, 무슨 뭐서 부산 경제 부시장 예. 하면서 자기가 보내는 거로 해서 업자한테 업체, 시켜가지고 명절 선물 보내고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저, 아주 그, 저, 뇌물성 객도. 지저분하게 지지분한 거죠. 네. 어. 그 양아치 짓을 한 거죠, 양아치. 그, 네. 이, 이,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정권의 실세에 노릇을 하고, 그, 유재수가, 저, 노무현 대통령 때수행비서 네.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수행비 그, 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저, 저, 현역 때, 대의 때, 해군참모총장 수행 부관을 한 적이 있어요. 네. 1년 내내 그냥 공간이 있으면 공간에 있고, 뭐, 신무심, (24시간) (360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 이제 군은 그 당시에 그런 경호문제까지 있어가지고 네, 네. 2 4에서 (360을) 그냥 항상 같이 있는 개념인데 네. 그 속속도는 알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어, 사람이 네. 그런 굴이 내 나는 시설 네? 아무런 제의식도 없이 하고 지금도 그걸 뻔뻔하게 저렇게 짐하을 보면은요 그, 그 사람 그정권의 성격을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쉽게 또, 거짓말하고, 아니. 쉽게 남등 치고 말이죠. 속이고 사기 치고 말이죠. 갑질로도 하고. 이것이 완전히 그, 저, 습관에 되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국 사태로 봐서 그걸 알지. 조국 그거 얼마나 뻔뻔해요. 나쁜 짓을 다 해놨고 말이에요. 가족들까지. 또 서울법대의 그 로스쿨 뭐또 강의 개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아 그게... <웃음> 그게 우리, 우리 일반, 저, 저 상식적으로. 아, 부끄러워서라도 어떻게 갈까? 그 다시 교수, 그, 나가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의도를 냅니까. 아니 못그 내죠. 그것도 그러지만 서울대에서 조국을 그 시, 자기 복귀 신청서 낸다고 받아주는 서울대는 뭡니까? 아 왜? 내가 그래서 서울대 저 지난주에 저 제가 서울대 최고 경영대학 예, 예. 야간에 6개월 다니는 가정이 있어요 예, 예. 최고 경영자 가정이라고 해서 그 주로 그 CEO들이 대기업 뭐뭐 뭐, 중견기업 이렇게 와서 한 우리가 다 75명이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예. 우리도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거든요. 예, 네. 말해보는데. 그게 그 서울대 최고 경쟁자 과정, 네. 그 주인 교수를 했던 분이 이제 우리가 명예회원으로 네. 같이 모하고싶은데 그걸 질문했어요. 아니, 서울대 교수들은 말이야. 네. 그렇게 어, 비리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로 지금 저 수사 중에 있고, 부인은 구속되어 있고 말이죠. 네.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을 네. 어떻게 서울대 교수로 그렇게 분분이 재임용을 그, 그걸 하, 느냐 하다 죽다 죽냐, 예. 근데, 그, 그, 그, 그, 그 교수, 교수 내부에서는 뭐, 얘기 없느냐, 아니, 그, 서울대 교수도 그, 청이 많대요. 이런 예. 그도 많고, 예. 또 이게, 저, 학부마다, 예. 이게, 저 뭐, 경영대하고또법대하고 예. 분위기가 좀 틀리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뭐, 불편한 얘기고, 그래서 자꾸, 저, 또, 묻기도 그래가지고, 아, 예, 예, 뭐,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래되면은,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귀감이 돼야 되는데 나라 말은 먹고 거짓말하고 지금 뭐야 어~ 뭡니까 또 저기 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 북한에 가서 고개 숙이고 줄 설고 그러면은 이거는 서울대가 이제 효용을 생명력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없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론까지 네. 생길 정도면 참 불행스러운 일인데, 예. 오직 하면 이제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서울대 뭐, 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출신들, 근데 서울대 지금 교수들, 뭐그 다음 지휘부권 총장을 비롯해. 이 사람들이 예. 적당히 생각하는 것 같아. 요 이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 <웃음> 민심이 심각하게 지금 그, 돌아가고 있는지를요. 예. 아주 적당히 생각하는 것 같아. 요 예. 네. 그니까는, 러 그니까 교육, 교육자도 아니고, 철학, 교육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월급적인 기생충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월급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그냥 또 받아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게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자기 밥값 못하면은. 네. 아니, 진짜 저번 막히면 서울대 문제 없어야 돼요, 서울대 문제. 그리고 지금 네. 그, 지난 11일, 미국 워싱타임스가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게, 우연히 이거 보고, 예. 어? 이분한테 제가 저저 저 추정되는 분이 있어요. 고위 탈북자가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언을 보냈다. 예. 그 중요한 내용을 이게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예. 고위 탈북자가 누구냐는 건 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예. 추정컨대 제가 제저저 신동무제도 실전 어, 저 필승 리더십 책 있잖아요. 예. 제가 이걸 이분을 하면 몇분뵌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선물한 적이 있다니까. 저, 저책 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 그 책에 놓는 얘기하고 너무 유사한 게 많아. 예. 그래서 제가 시종일간 북한 핵 문제를 예. 해결하는 비책이 있다, 내한테. 예, 딱 하나 방법이 예. 없다. 그런 건그 피해가 없다. 예. 피한 뻥을 흘리지 않고, 어? 예. 그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사실 투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Truth Projection 이라는 얘기. 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웃음> 2년 전에, SNU 트루스 포럼이가 서울대 그 김웅 대표라고 예.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한 게 유튜브에 그분들 올렸더군요. 예. 올린데 무려 55만 명이 봤어요. 아. 그저 그걸 많이, 많이 봤어요. 그 방송. 예. 근데 그 방송 제목이 그때 강의 제목이 그 트루스 프로젝션이에요. 사실 투사. 예.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그, 그 비슷한 내용을 이게 스산에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 중에 무슨 이야기가 넣냐면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엘리트를 대상으로 김정은 축출을 위한 심리전을 펴는 것이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질 것이다. 음. 평양과 대도시, 군에 김정은의 실체를 알리는 심리전 정보가 쏟아지면 음. 핵의 집착은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음. <웃음> 지금 효과적인 심리적 작전을 개시해야 북한의 장군들이 위기 때 김정은의 공격명령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음. 이런, 이런, 이런 표현을 제가, 제가 이라크 전 사례를 들면서 <웃음> 예. 얘기했거든요 이라크 전 사례를 했을때 이미 신비전으로 무력화가 돼가지고 음. 어, 저 후세인 말을 안 들었다 예. 그래서 정황이 별로 아, 없었다 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그데 이, 분이제 의견에, 어, 공감을 했더니, 원래 고위생활그거 그건 확실치 않은데, 예. 그, 굉장히 다행이 생각. 이는 고위 탈북자잖아요. 그치? 북한 사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 이분이 네. 저하고 생활이 거의, 거의 일체예요. 음. 그러니까 북한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열아차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 문제 해결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당장 그, 저, 탈북자들, 박상학 대표 이런 분들이 그저 대분 훈수 달리는 거잖아요. 예. 절대 그걸그 도와주지는 말 말지언정 그 경찰 등을 동원해가지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음. 예. 못 도와줄 만큼 예. 방해를 못 하더라도 방해하지 말아야. 예.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정부가 방해하지 마라. 예. 그 이상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F-35 가 스텔스기를 샀으니까는. 스텔스기, 그, 밑에, 그, 폭탄, 무장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폭탄 실는 거기다가 전단지 왕창 들고 가가지고그도 되죠. 평행 하늘에다 뿌려버리는데. 예, 네. 예, 네. 네. 방금이기러 가지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민간단지에서 그냥 어렵게 숨어가면서 말이죠. <웃음> 풍선에 전단 매달아가지고, 그 뭐, 딸, 일달러지혀서 딸 엮고 말이죠. 예수비도 네. 엮고 해가지고, 이래 보내는데, 그걸 일반 어려워 계산해가지고, 바람바람 바람, 받아야죠. 예. 네. 그, 고하는데 또, 경찰들이, 그, 들키면, 그, 못하게 하니까. 예. <웃음> 산에, 밤 새벽에 와서. 올라... 가면서 하는데, 그럴 예. 필요 없고, 진짜 이거 하면, 요 정부 의지가 있으면요. 예. 무주민의 수단이 있어요. 전반에다 예. 대공행 포에다가, 장글 포에다가 쏘, 아서터드리는 방법도 있고, 예. 비행기에서, 자, 씻고 가서 낙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근데, 예. 또, 배에서 타는 거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저, 어, 바람 방향이, 여름에 동남풍에 겨울에는 북서풍 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서해 쪽으로 쭉 올라와서 공해로, 예. 북한하고 중국 사이 그, 저, 저, 계획 있잖아요. 예. 공해. 예. 그쪽을까지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그 배에서 터뜨리면은 또 북한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정부의 방해 때문에 못하는 거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북한을 뭐 김정일 좋게 하고 믿고 말이죠. 예. 그, 참, 비 맞추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그, 김정은 면한테도 치금못 받고,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치금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한마디로, 어, 신뢰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사람 치금못 받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직 한 북,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겁먹은 게, 뭐, 삶은 소대가리, 코끼인 뭐, 송아지. 근데 예. 그저께는 뭐, 멍텅구리. 그걸 평하고 이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예, 예. <웃음> 그럼 뭐 뭐가 남았냐 이거 뭐가 음. 완전병신짓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실직고하고 완전히 유턴해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는 얘기 몇번 했잖아요 정책이 잘못됐으면 예. 예. 완전히 유턴해야 되고 특히 대북 정책은 현재가 그한거 실패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완전히 바꿔야 된다 남북 군사비 폐기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조치는 북한의 뭐 장기빛으로 말이죠. 뭐, 경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그, 우상화된 그, 거짓 리드, 리더, 가짜 리더십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완전히 발가벗게 버려야 돼요. 예, 예. 그 국민들한테, 북한 인민, 저 주민들한테 빨가벗게 가지고 김정은의 실체를 내쉬으면요. 북한 예. 주민들이 완전히 돌아선단 말이야. 예. 그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각성할 수 있도록 대북, 그, 정보 심리전. 예. 그 정확하게는 인포메이션 오브, 정보작전을 펼쳐야 된다. 이게. 예, 예. 예. 그 배는 에 없어요. 네, 그리고 네.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뭐 서로 막 총, 총을 쏘고 풀를 쏘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가 네.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소프트킬이라고 그러죠. 연성작전이거든요. 예, 예. 위험 부담이 별로 없어. 음. 하지만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예. 배까지 유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사을 예. 보내면서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예. 근데 그게, 어째 보니까 내가 주장한 거 어떻게 그런게 닮은 거예요. 음. 그래서 소개 해드렸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웃음> 자, 이제 장시간 또 말씀해 주시고, 우 신동구 제동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신동구 자유 애국 TV 구독 신청 눌러 주시고, 광고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동구 제덕의 필승 리더십저 책. 그거 예, 예. 아, 저, 출판사에서 저, 아, 예. 재고가 지금 창고에 있는데, 저보고 예. 좀 인수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공짜로 가져가 <웃음> 공짜로 가져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돈 주고 <웃음> 들고 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 예. 책이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국민은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막파지로 다가가는,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요 이제, 우리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 이제, 원래 이게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아, 오래 버티는 놈이 저기, 센 거라, 예, 센 예. 놈이라 그러잖아요. 아, 근데 제 책을 좀 말씀 기은 게, 예. 한번더 소개드리면, 예.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음. 리더십 음. 원칙이 들어있고요. 예. 그 제가 실제 이제 경험하고 하면서 예. 정립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바탕이 돼 있죠. 예. 그게 있고, 2부는 그런 실제 사례가 들어있고요. 예. 3부에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예. 북한 비핵화 어, 그, 예. 대책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3부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분의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안을 보내서 이런 방법 알려준 게 이거 3부에 나온다니까요. 어. 그, 그래도 이걸 꼭, 그, 읽어보시면, 저, 혹시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 이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아무튼, 그, 우리, 제동님께서 미국에 워, 워, 워 대학. 워 칼리지. 워 칼리지, 어. <웃음> 워 칼리지. 전쟁대학 나오셨고, 막뭐 아시아의 국무부 직원분들, 동기분들 많이 계신가 거기에 그, 예, 뭐, 예. 대직한 아, 아, 분도 예. 있고 계신가 아무튼, 하여튼, 하여튼,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그 원래 해군에 그,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오분의 승리가 달렸다. 숨막, 아니 숨막히는 고통도. 아예 어, 예. 저기 예. 뼈를 깎는 아픔도. <웃음> 그 최후의 오. 네 승리는 달렸다. 그있지않습니까그뭐 네. 노래. 해군 해군 고인가요? 하여튼 뭐 공가 공가 공가. 해군이가 육개장. 아 그리고 저 그, 그제 그 미국. 200회짜라고 그러네. 연례 그 아미 네이비 그 육군 해군 예예. 그게 사실은 사나 학교 끼리 미식축구 그러니까 풋볼 예예. 경기를 하거든요. 그거기 했어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임석했더고 뭐요. 아. 와, 거기 뭐 대통령 임석는데어 그게 왜냐면 제가 저 2000년에 그 미국 국방대학 다닐 때그 그게, 그게 국가 전쟁대학 다닐 때 거기 저그 아나폴리스 그미 해군 사나 학교 홈 스타디움에서 미국사하고 예. 경기를 했어요. 예. 그래그지 집사람하고 가서 구, 구경을 한 적이 있거든. 예.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이번에 막 엄청 그 유수나 이런 데 보도가 많이 됐더군요. 예. 병화가 홈페이지도 아. 뭐고. 근데 그 미회사가 아나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미회사가 위치한 데가 그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였어요. 예. 그래서 <웃음> 아나폴리스, 아나폴리스 약을 불러요. 음. 그리고 미국사는 웨스트포인트. 예. 뉴욕주 웨스트포인트라는 지역에 아. 미 육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고이 했는데, 회사가 저, 31대 예. 7로 이겼더라고요. 아. <웃음> 그 엄청나게, 그, 차가 크, 크게, 있 이겼어요. 그래서 또 유니폼이, 아니, 그 네이비 블루에 그, 금색. 예. 금색, 그 투구도 금색이고 말이에요. 예. 바, 이 바지는 금색이고, 예. 중간중간에 라인은 또 네이비 블루에 금색인데, 아. 그 아주 그 선수들 복장도 <웃음> 멋있대. 근데 육군은 또 육군대로, 육사, 육사 고유의 예. 그 회색 톤의 예. 그 윤지폼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각 예. 그, 그, 각 분의 예. 특질이 보여. 예. 보이는데, 근데 그 미국은 그걸, 뭐, 회사 구호가 예. 항상 고정적으로 저고 내입이 빗담이야. 육군을 물리치자, 해군 전진 이런 아, 뜻인데, 예. 그 나쁘게 하면 막타국을 그 욕하는 것 같지만, 데유국은군 음. 간에 예. 아주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예. 서로에게 발전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육사는 회사도 욕하고, 근데, 근데 건전하게 서로 비판하면서 음. 경쟁심을 가지고 음.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예. 그것도 국민 지지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럽더라고 이게 대통령이 직접 그 경기를 참관하고외국가 뭐 부도 쭉 노는데 예. 야 우리나라도 좀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네. 그 삼권산업체 도 있었거든요 예. 그 폐지됐어요 아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아, 아 아무튼 간에, 하여튼 저최후의5분에 우리 승리가 달렸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예. 어, 싸우면서 가보시오공부하라 그니까 끊레지스까마을거예 그거는 그거였습가왜가사가 있을 때도 굉장히 주로 모르게 앵커스웨이어라는 부이 아주 라도 같이 보고 싶은 그런 의순간까지벌지고보고가